2022년 2월 1일 스타트 고! 공고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바로 바로 아 여기요. 여기 들어도 돼. 주소 안 보여? 예? 네? 주소 없어? 응, 혹시 여기가 여기가 있는데. 와, 좀 보여 저거 저거. 이거 이거. 아, 그전에 있었네. 어? 그전에도 있었어, 어? 그 있었어. 여기 뭔 사건 있었어? 아, 원래 없었는데. 원래 온 지가 도 있었어. 형님. 이게.. 문이 기소이생겼 기분 나쁜가? 하.. 미치겠다 뭔뭐 소리야 한가? 나 아니야, 나 아니야. 나 믿음이 한가냐? 믿음이 한가? 뭔가 하나가 있기는 있거든. 잠깐만요. 이건 바람이야, 바람? 움직인 거? 나안 했어, 나안 했어, 나 진짜 안 했어. 방금 나 마스크 쓰고 있어 지금. 희파람 소리. 근데 희파람 소리 한번더났어 이거 뭐야? 니 지금 이거 꼬마니까. 꼬마들이 이런 장난 치거든. 꼬마냐? 스크루가 있거든요. 또난다요 응, 잡도난나 방금 들었어. 방금 들은 소리 지 약하게 들었어. 방금 떠난 사람? 방금 떠났어. 이거 꼬마다 꼬마. 오! 시 방금 봤어? 이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친 거 아니요. 오! 오시 이거... 자, 편집자님, 이거 진짜 정밀로 해가지고 한번 해주세요. 제가 이거 했을 때 문이 그냥 이게 자체적으로 쑥 들어가서 닫힌 거예요. 음 안에 있냐? 좀만 더 안쪽으로 한번 뭐하냐이 바람도 안 들려. 방울 소리도 안 들려. 그러던 어떤 보면태화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도 안 들려. 갑자기 지금 현상이 멈춰서 그런 소리들이. 놀만큼 놀았다 이거야 지금. 어? 근처에 있잖아. 지금 저쪽에서 난 같애, 지금 저쪽에서 여기는 홍본데? 다닫히한 곳이? 저쪽도 뭐가 응, 있는데 이게.. 유리가.. 지금 다 깨졌잖아. 근데 이 유리가 뭐 때문에 지금 다. 팍 사진 졌네뭐 들어가는 거 구멍이 있네. 무시해, 뭐 그냥. 무시 무시 무시. 지금 일부러 계속 장난치는 거거든 지금. 알아주라고. 와, 여기는 보일러 쉐. 너 장난 그만 쳐라. 장난 그만 치는 게 좋을 거야. 장난 그만 치워. 여기는 좁아서나 혼자 들어갔다 나올게. 우와! 왈불통이네. 어마무시하게 컸다, 야. 고마워요. 지금 이게 천장이 내려앉았어요, 지금 현재. 도망댕기는 뭔가. 그 네가 한번 불러볼래? 어쩌면 자 저라고 타다기는좀 그렇고. 내가 뒤에서 서포트 해줄라 할게. 네. 잠깐만. <웃음> 도망가지 말고 잠깐만.. 어? 야야! 어? 몇 살이야? 어? 11살? 11살이야? 잠깐만.. 어? 11살이야? 여기서 뭐해? 음. 괜찮게 편하게 얘기해봐. 어? 뭐야? 무서워. 저, 형님, 뭐 무서워? 뭐 하면서. 뭐가 틱! 이면서 어? 뭐, 무서워? 뭐, 저, 저, 저. 우리를 무서워하는 건지 누구 다른 또 다른 존재를 무서워하는지 또 다른, 또 다른 존재는 그, 아빠, 그, 뭐, 무슨 소리야? 뭐야? 뭐 있어요? 저거 뭐야? 뭐있 위에 저거 저거 저거 그 뭐냐? 뭐 있나? 저거 뭐? 저거 뭐 있지 않아요 저거? 뭐야 저거? 뭐야 뭐, 움직이는데? 움직이는 것같데 그거 뭐 움직이는 것어 잠깐만 양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방금 뭐 보였었지?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. 봤어요 혹시 위에 있던 거 봤어? 혹시 저기 아까 쯤에 스샷 해가지고 혹시 발 기조를 한번 해볼래요? 아까 저 위에 있었잖아 위에 확대해서 봤는데 못봤다고? 뭐지? 그럼 뭔가? 그거야? 뭔가를 지금 어.. 저 대인님 무서무서 뭐 하여튼 뭐그 말하면서 뭐가 뒷말을 뭐라 하면서 뭐가 수수숙 빠지기는 했어. 방울 소리가 지금 어, 우리가 왔을 때 소리가 났었는데 이거는 그 꼬마가 뭐이그 내는 소리가 아니야. 지금 이게 꼬마 이 방울 소리가 났다는 거는 여러분들 기운이 쎄다는 거예요. 지금 기 지금 그지. 여기 지금 떠도는 여기 있는 자체가 여기 지금 여기, 여기 옥상에서도 그랬지만은 뭔가 커무티티한 형체도 있었고 저거 저거 저거 그 뭐냐 아까 지금 저쪽에서 뭐 흰색 같은 것도 보였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보셨을 거야 아, 문 닫히는 소리 다닫는 소리 들려죠음 분명히 존재는 드러냈어요. 대기는. 음, 음, 근데 일찍 바로 올라가냐고 이거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바로 바로 올라갑니다. 그 바로 올라가진 않아요. 왜? 왜냐면 편집자님이 기존에 편집하는 게뭐 있으니까. 음. 그걸 하고 하고 이게 바로 올라가진 않고 한뭐 며칠 앞그 텀이 씨 올라가겠죠. 네. 기존에 편집하는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. 그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중단하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맞죠? 일이 있는 뭐 순서가 있으니까. 다시 얘기 안될것 같은데 일단 나 어, 가봐야 될것 같은데요? 이렇게 하고 응. 마무리를 짓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응. 이렇 하고 추후에 또뭐 다른 일이 있으면 하고 오던가 해갖고 하자. 응. 응. 자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, 어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어이구 옳지.. 나 잘한다. 뛰어. 오늘 일단은 지금 과좀 방송을 꽤 오랜 시간을 했는데 네, 참. 조심해. 뿌듯하고 의미있는 연결이었던 것 같습니다